같은 보장을 받는 대신에 보험료는 27,000원이나 더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총 납입 기간인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0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실 수 이게 그 예, 24에서 한 25% 정도 올라갔는데 음. 보험료가 음. 두 배가 뛰었어 이렇게 보장이 증가가 된건 좋다 음. 근데 이 증가된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음. 유병자 보험 상품은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용구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전문가 이석희 팀장님 모시고요. 당뇨와 고혈압, 만성질병을 가지고 계신 5, 60대 부모님들을 위한 유병자보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보험 전문가 이석희 팀장님입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석희입니다. 네. 당뇨와 고혈압을 안 가지고 계신 장년층들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국민적인 질병이 되고 있는데 이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신 분들께 최고의 보험의 선택을 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보험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유병자보험을 고려하시거나 기존 보험에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 보험료를 좀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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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진단비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왜 구분을 했냐면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요. 고혈압 약을 드신다거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암 담보만큼은 일반 심사로 건강한 사람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로 가실 필요가 없다고 라 항상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가 지난달에도 음.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랑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55세 남성분이 제일 저렴한 유병자 상품 중에 하나인 DB손해보험의 335 상품으로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을 20년 납 90세 만기 무회지 조건으로 월 보험료가 9만 911원이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유병자 상품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반 심사 플랜을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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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7,000원 총내보험료에서 거의 70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내게끔 하거든요. 이 27,000원이면 이대신당금 훨씬 더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는 거니까요. 음, 음. 부모님도 들잘 모르세요. 이번에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음. 같은 보장하는데 굳이 비싼 보험료 낼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플랜들을 꼭 활용하셔서 월 부담료를 줄여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드렸고요. 이대 질환에서도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요. 네, 아무래도 비교적 이제 최근에 판매되는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과거에 이제 가입을 해두셨던 부모님 세대 보험 상품들의 경우에는 뇌출혈만 보장을 한다거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은 확률이잖아요. 음.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는 모든 보장 범위를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오래된 보험을 점검을 하시거나 새롭게 음. 준비를 하신다. 특히 이대 진단비에 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라 하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랑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를 우선적으로 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의 논쟁은? 최근 가장 많이 마케팅되고 있는 이게 바로 심장진단금 네. 회사마다 이름도 달라요 심혈관 진단금이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기상조 생각을 합니다 전 음. 기존에 판매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에서 보장되는 범위들이 조금 더 늘어난 상품을 작년 7월부터 현대해상에서 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한화, KB, 한국 DB 음. 이렇게 이제 다섯 개 회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가 유병자 보험인 만큼 음. 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유병자도 가입을 할수 있냐라고 음. 모르신다면 지금 이 다섯 개 회사 중에서는 흥국을 제외한 나머지 네개 회사는 유병자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음.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화 말씀을 드리면 심장질환 진단비랑 수술비가 있습니다. 네. 진단비의 경우에 부정맥 진단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회사들이 부정맥 진단은 현대랑 하나에만 들어가 있어요. KB라든지 DB에는 진단금은 음. 없습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KB, 현대, DB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드렸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보장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보유가 얼마나 올라갔는데거든요. 지금 심장 질환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판매되었던 허혈성 심장 관련된 그런 담보들은 한 55%에서 56 정도. 음. 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늘어난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 요거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KB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음. 보장 커버되는 범위가 56에서 80.7까지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한 24% 정도가 올라간 네, 24에서 한 25% 정도 올라갔는데 음. 보험료가 두배가 음. 뛰었어요 음. 결국에는 이제 저는 뭐냐 이렇게 보장이 증가가 된건 좋다 음. 근데 이 증가된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음. 보험료가 적당히 올라갔으면 정말 좋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어린 나이에서는 이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음. 음. 얼마나 오른 거냐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병자 상품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kb 기준으로 55세 남성분이 20년 납 90세 만기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원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25%의 보장 범위가 늘어나고 13,240원에서 27,690원 거의 두배 가량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요 늘어난 심장질환 진단비 담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할 금액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랑 수술비 음. 수술비는 이제 심장질환 수술비로 준비를 하셔도 보험가 크게 오르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대안이 아닐까 라는 음.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진단금 심혈관 진단금,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허혈성 진단금을 더 집어넣거나 수술 담보를 추가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수 있다. 이런 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부모님 나이도 많으신데 어, 이런 제안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은 두개다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음. 이제 가지고 계시던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추가로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건데 옴료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테죠. 당연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보장 범위가 좁은 뭐 대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 상품들을 뭐 부분 해지를 한다거나 전체 해지를 통해서 새로운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를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한이 경우에는. 따져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작정 가입을 하고 해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있던 상품을 얼마만큼 납입을 했고 납입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한번 계산해보셔야 되고 새롭게 상품을 가입했을 때 내가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따져보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이게 보전 범위가 더 넓다라고 해서 기존 상품을 무턱대고 해지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해지, 전체 해지와 전체 가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부분적인 해지 내지는 부분적인 추가, 그러니까 추가를 조금 고려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모님 보험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네, 네 자녀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가입을 하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병자보험 전문가로서 당부의 말씀 전해주신다면?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유병자 보험 상품은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먼저 한번 쭉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할증 심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 마지막에 유병자 보험 상품을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한도가 높은 그런 유병자 상품을 추천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고객의 하나하나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상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이제 경력이 짧으신 이런 설계사분들이 잘못된 리모델링 기준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요 뭐냐면 젊은 세대 30대 20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 태아를 기준으로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10만원대가 적당하다 15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그 금액에 맞춰서는 보장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거든 이 금액으로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됐다 보장을 제대로 공백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부분적인 추가가 더 중요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보험료를 줄여드리겠다 해지시키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결국 네. 손해는 고객이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